512, 512, 딱딱했던 단단했던 꿀덩어리의 중간골기입니다 512, 512, 딱딱했던 단단했던 꿀덩어리의 중간꿀끼. 천에, 천에 24가다. 꿀실이아너 입밥 시시가 말하는 거야. 너 입밥 다 쓰다야. 아유, 보고 가세요. 여...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세요 손님. 자, 요거는 뭘까요? 딸 생각나는 대로 설탕. 설탕? 설탕은 아니고요. 요거는 뭐냐면 꿀덩어리에요 꿀이랑 엿기름이랑 끓이고 숙성시킨 꿀 덩어리입니다. 자, 밑에 있는 가루는 밀가루가 아니라 옥수수를 갈아서 만든 가루, 옥수수 전분 가루에요 옥수수 가루. 자, 놀라지 마세요. 자. 딱딱하고 단단합니다 딱딱하고 단단한 꿀 덩어리 이 상태에서 그냥 드시면 꿀이니까 몸에는 좋겠지만 많이 달고 이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딱딱하고 단단한 꿀 덩어리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빵. 맞은편에도 구멍을 뚫어요 빵. 앙 머리를 닮았어요 딩동 이제부터는 손으로만 늘려서 만들어요 핸드메이드 조금씩 조금씩 가늘고 가늘게 늘리고 늘려서 얘를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1 6 0 0 0가닥이 실이 되는 과정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기계로는 만들 수 없어서 손으로 밖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손님들 동네는 판매를 하지 않는 거고요 요렇게 실처럼 뽑아지면 꿀에 당분이 분해가 돼서 다시 달지도 않고 입에 들어가면 식감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임금님께서 드셨대요 자 시작합니다 꿀이한가다자같이더 해볼게요 1 더하기 1은 이2더는이2는이4더는기4는8 더하기 2, 2 더하기 4. 4 8더는기 8 8은 16. 16 감사합니다 16에 1 6는32가다 땡큐 3 32, 2이정는 60에 4가정 윌비 더블 64, 64는 100에 28 128, 128은 200, 256 윌비 더블 500, 500에 12가닥 아저씨는 매일 하니까 더하기 잘하는 거야 5 1 0 5 1이 딱딱했던 단단했던 꿀덩어리 중간 굵기 2의 10승, 1000에 24가닥, 1000가닥입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하나, 둘, 셋 꿀실이 두껍기는 한데 달라붙은 게 없잖아, 그죠 0천장에 달라붙을 수 있어도 이는 안달라붙어요 아직 아직 2000 2048 4000 4096 8000 8000에 192가닥 이게 손으로만 만드니까 파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귀한 거니까 드셔보세요 라스트 카운트 파이널 예전에 임금님께서 만드셨던 16384가닥의 꿀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 자라자라잔잔잔 하나, 둘, 셋 우와 와 진짜 멋지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우와 이거 먹는 거야 입에 들어가면 은요거만 먹어도 맛있는데 안에다가 얘네들을 넣을 거예요 달기 때문에 실처럼 뽑았으니까 여긴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니 땅콩, 아몬드 같이 들어갑니다 호두잣, 검은깨 각종 몸에 좋은 견과류 한 숟갈 넣습니다 돌려요 돌돌돌돌 말아서 말아서 한 입에 한 입에 소음 맛있어요 야 앞에 보시게 되면 손님 얘가 들어가서 돌돌돌돌 말으면 땅콩 맛이 나는 거고요 얘가 들어가서 돌돌돌돌 말으면 아몬드 맛이 나요 그리고 하나 둘셋네 개는 아몬드 고명이 들어가는데 이옥수수 전분가루에다가 초콜릿 가루나 백년초 녹차 가루를 섞어서 만들면 플러스 알파 겉에 꿀실은 초콜릿 색깔이 나오고 안에는 그대로 갖다 고명이 맛이 고소해요 그래서 한 박스를 사시면 10개 단위로 파는데요 한 박스를 사시면 8,000원 두 박스를 사면 1,000원 할인해 드릴게요 15,000원 세 박스를 사시면 24,000원인데 계좌이체나 현금 결제하시면 2만원을 드릴게요 왜? 그래야지 많이 사니까 흐흑. 자 손님 한두 개 드시고요 남는 건 이렇게 밀봉하셔서 2, 3일 동안에는 안 녹아요 집에 가셔서 냉동실에 얼려 먹으면 유통기한은 3개월입니다 자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뭘로 드릴까요 손님 아몬드, 아몬드 하나 우리 손님 먼저 도와드릴게요 네. 손님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 초콜릿이요. 초콜릿 하나 오케이 초콜릿 하나 바로 드릴게요 이6 0 0 가닥에다 꿀에다가 각종 몸에 좋은 견과류 올려서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말아서 한입에 한입에 생각보다 별로 달지 않고 입에 들어가면 식감이 완전 부드러워요 그리고 견과류가 씹히니까 고소하고 비율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으로만 만드는 거니까 판매하는 곳이 별로 없고 하니까 기회 되셨을 때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한번 먹었으면 땡인가요 한번 먹어봤으면 애가 좋아하면 더 사주고 그러는 거지 예전에는 하얀색을 먹었으면 요번에는 초콜릿도 하나 사주고 그러는 거지 못 먹을 거 아닌데 뭐 맛있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몬드가 저희는 가장 잘 나가. 자, 계님 자, 어서 오세요. 꿀타래 있습니다.